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그동안 잘 해왔던 것 같은데요 남자가 갑자기 연애를 포기하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때 여자 입장에선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못된 이유,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생겨서 마음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와의 연애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 말고요 뭔가 우리 사이에 감정적인 애정전선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30대 남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내 남자를 미루어서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3 0대 남자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연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유를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춰봐야 될 부분은 요 20대 때와는 다른 환경에 노출되거나 심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3 0대 남자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잘 살아왔다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중이겠죠 반대로 30대가 됐음에도 20대 때와 별다른 환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요그 남자는 요 아직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는 요 그동안 자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원하던 바도 잘 성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나와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자와 연애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 일적인 부분에서는 요 자기의 존재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남자한테는 자기를 포기하는 듯한 마음이 들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연애를 해오면서요 그동안에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참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열심히 살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해오면서도 여자친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랬던 남자니까요 여자인 나도요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도요 지금 내가 잘만들어왔던이 연애의 모습을 앞으로도 잘 유지해 가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변화된 환경처럼요,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자꾸 피곤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그런 여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분명 그 남자는요, 여자에게 잘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죠. 물론 여자인 내 입장에서도 요 남자의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느껴지는 건 예전과 같이 나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남자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건 이게 좀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다 보니까 요내 남자의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진다고요 물론 서운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때 여자인 나도 요내 남자친구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잘 알다 보니까 요 어지간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려고 하고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참아주려고 견뎌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참고 이해해 주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남자친구는 더 편안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감정들에 휘말려서 내가 어떤 순간에 좀 말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 참다 참다 못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마구 화를 내거나 서운한 감정만 담아내는 건 아닐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금은 이해해달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전할 건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도 요 이렇게 생각해주고 조심스럽게 말해준 여자가 고맙기는 해요 또 물론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남자도 분명히 노력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좀더 잘해볼게 미안해 내가 좀 바빠서 그랬나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줄 때요 여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마음속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식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실은 식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조금 더 확실하게 편하게 가고 싶어서 말한 건데 말하고 나서 그 사람 답을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조금 더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어찌 됐든 남자가 요 노력을 한다고 했고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잘 일단락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자신도 여자에게 딱히 잘한 것 같지가 않고요 잘하려고 마음을 써보려고는 하는데 그 마음이 예전처럼 막 불타오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자친구가 서운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그걸 맞춰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그걸 맞춰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요 남자 입장에선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자친구가 맞춰오던 것에 그런 익숙함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 상태가 딱히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만족감을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요 이것이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여자에게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것을 남성분들이 여자친구에게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는 여자친구에게 딱히 불만이 없었으니까요 반면 여자인 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연애 초반때처럼은 아니더라도요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남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더 눈치를 보게 되고 괜한 말을 한건 아닐까 그리고 나서도요 내 남자친구의 마음이 식어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애를 쓰기는 해요 많이 웃어 주려고 하고요 불편하지 않게 요구사항도 많이 줄였어요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했던 건 아닌데도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남자의 반응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혼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놓으면 이 연애는 끝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 남자는 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난 거구나 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몰리게 또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만하든지 제대로 가든지 나는 재차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할 때는요 앞전에 내가 서운한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보다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조금 더 격하거나 화난 감정으로 이야기하기가 쉽겠죠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음에도요 그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보니까 표현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남자는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정말 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못하고요 자꾸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나도 서운한데 지금 내 여자도 서운해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는 편한 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요 너도 나도 둘다 편하지가 않거든요 예전처럼 잘해줄 정도의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도 아니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때로 돌아가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자기에게 역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런데도 요이 여자친구를 놓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의 감정을 여자친구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그걸 감당해줄 수 없다는 라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많이 서운해하고 이럴 거면 끝내자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남자들은 요 자기들 땅에는 멋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잘해왔고 우리 둘이 좋은 사이였는데 이 감정으로 가다 보면 다투 일이 많아질 거고요. 서로 아프게 될 거고요. 그나마 좋은 기억들마저도 안 좋게 기억되면서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다는 라 합리적인 생각에 도달하게 돼요. 적어도 자기 따에는 합리적이죠. 그리고 놓아주는 게 맞는지 계속 가보는 게 맞는지 그런 엉뚱한 쪽의 고민으로 자기 스스로 심각하게 몰게 되고요. 사실 괜찮은 남자라면요 어쩌면 이런 상태에서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 처해있는 상황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 심적인 부담이 더 커진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바라보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딱히 애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작 나한테 어떤 노력도 느껴지게 하는 게 없으니까요 여자의 느낌은요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수긍해줄게 라는 식으로 나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유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요 자기가 곤란한 위치에 되고 자기는 멋진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여성분들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마치 어쩔 수 없이 수긍해주는 것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가끔은 먼저 헤어지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여자 입장에서요, 연애를 하면서 내 남자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고요. 내 남자와 제법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요,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싫은 건 분명 아니거든요. 여자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단지 욕심이 조금 생긴 것 뿐이죠. 편안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데 그 마음을 유지하기에는요, 내 여자친구가 그걸 감당해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 사람을 진짜 배려하는 건 아니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그걸 맞춰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여자의 서운함을 핑계로 이렇게 갈 바에는 그만하는 게 맞겠다라고 멋진 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요 남자는 어찌 됐건 고민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놓아주는 게 우리 서로에게 분명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죠 여자가 싫은 게 아니고요 이 연애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정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자인 나는 요 남자한테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요 처음부터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 여자의 감정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자를 위해서 잘해준 적은 있는데요 그 여자의 감정을 책임져 준 적은 없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요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연애에 대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이 30대가 되면서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남자의 버거운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 경우는 요 자기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는 남자가 아닌 20대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30대의 남자예요. 자기의 모습은 20대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취업을 준비 중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낸 결실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들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내 여자친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불편해요 또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도 자꾸 위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자신 있게 대하기가 참 어려워지고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압박이 생기겠죠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서 여자친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너그러움이 사라지고요 그런 자신을 좋아해 주는 여자친구에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눈치는 보이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모습에 찔려서 자꾸 의욕이 꺾이는 중이죠 그런 생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기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자의 생각은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면서 한가롭게 즐기고 있을 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남자 스스로의 생각이요 연애를 자꾸 놓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때부터 여자인 나는 요이 남자가 예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남자의 경우는 요 자기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 여자친구가 참 잘해준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맞나 싶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요. 내 여자친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욕심만 내기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남자는요 앞전에 말했던 남자보다 훨씬 더 궁상맞고 감정적인 모드로 빠져들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 불투명한 인생에 내 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아프지만 여자를 보내주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자꾸 또 생각이 몰리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요 20대 남자에 비해서 30대 남자가 연애를 조금 더 빠르게 포기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20대 때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자기는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인생은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시작점이 여자인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애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남자 자신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서 어설프게 멋지고 현명한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와 함께 가는 것이 맞겠나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겠나 혹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가는 게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참 답답하기도 하죠 여성분들은 요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좀 힘들어진다면 요 같이 이겨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요 3 0대 남자는요. 20대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기 나름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그게 여자를 위하는 거라고 여전히 자기 딴에는 멋진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별을 하고 나서도 그 여자친구가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그런 모습마저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게 그게 남자라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디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물론 실제로 헤어지고 나서 남자는 요 여자친구와 연애할 때보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싫거나 귀찮았던 게 아닐지라도요. 자기 딴에는 요 여자에게 많이 신경 쓰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분명 편한 어떤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남자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자인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사람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다가서 보려고 잡아보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는 거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도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 정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30대 남자의 마음이 이러니까 헤어졌다면 잡지 마세요 잡으세요 어떤 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30대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나에게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남자를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무조건 맞춰야 하나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 사람과 잘 해보고 싶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지를 판단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요. 혹시 지금 내가 30대 남자와 헤어졌는데 지금도 이 남자와 잘 이어가 보고 싶으시다면요. 이런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거고요. 아직 내 남자와 잘 만나고 있는 중이라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남자가 좋다면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공격하거나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마음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